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 쌤 이에요 오늘은 주산 곱셈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곱셈은 같은 수를 계속 더함으로 늘어나는 거겠죠 자 곱셈은 교과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네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6단원 이에 대한 곱셈 부터 나오기 때문에 2학년 되기 전까지 곱셈을 한 입에 한 번에 척척 나올 수 있게 외워놓으면요 훨씬 공부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주산으로 주세 주산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 곱셈은 처음에 자리점 잡는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 요걸 반드시 외워 두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 27 곱하기 3의 3을 할때 27은 앞자리가 되고요. 3은 뒷자리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27은 하나, 둘 해서 두 자리가 되고요. 3은 숫자가 하나와 나와 있으므로 한 자리. 그래서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 하니까 세 자리가 됐어요. 그럼 세 자리는 어디냐? 여기서 100의 자리 시작점이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 하나, 둘, 셋.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음. 27 곱하기 48. 볼까요? 27은 앞자리 두자리죠? 48은 뒷자리 두자리. 그래서 4의 자리, 1 0 0 0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1 0 0 0의 자리는 어딘가 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곱셈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산 더하기를 완벽하게 할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은 곱셈이 한 번에 외웠을 때 척척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산 순서는 큰 자릿수부터 차례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거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뒤로 뛰어놓는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0이 나오면 또한칸 뒤로 뛰어놓는다. 요거예요. 자, 곱셈의 연산법을 할 때는 요네가지만 기억하면 다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보면서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해요. 연습해 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6 곱하기 4,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니까 세 자리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큰 자리수부터 차례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먼저 요렇게 4와 30을 먼저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세 자리에서 하는 건 알겠죠.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니까 하나, 둘, 셋. 4, 3, 12 하니까 얼마요? 120이에요. 네 곱셈은 제가 계속 더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4와 6이 남았죠. 한 자리 한 자리 해서 두 자리가 되네요. 하나, 둘, 6, 4, 24 하니까 답이 144입니다. 자, 다음 6 곱하기 8 자, 두 자리 한 자리니까 세 자리죠. 8 48 그대로 0 8 0더 곱할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480 주의할 거요 0을 빼먹는 경우가 있어 요 그냥 48 이라고 적으면 안됩니다 다음 23 곱하기 3 여기는 또 어떤 예가 나왔나 볼까요 이23두 자리 3한 자리 합해서 세 자리죠 하나 둘셋세 자리에서 놓는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보세요. 2 3은 6 10이 넘지 않죠. 한칸 뒤로 여기에 해당되네요. 6그 다음에 3 곱하기 3 하나 둘3 3은 9 10이 넘지 않네요. 그러니까 한 자리 뒤로 해서 69 알겠죠. 자 다음 또 해보겠습니다. 97 곱하기 9, 9 하나, 둘, 셋, 세 자리 나겠죠.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9, 9, 81, 7, 9, 63 해서 873이네요. 자, 그 다음 여기 6, 7이 똑같아요. 앞자리, 한자리, 뒷자리, 두 자리에서 세 자리, 6, 7 2 42, 7, 8 2 56 해서 476 다음. 4, 7, 이 28, 4하고 2두 자리인데 1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 뒤로 해서 8 288 다음 3, 3은 9세 자리인데 뒤로 넘어가야 되죠 3, 3은 9 10이 넘지 않아서 그다음 그다음에 3, 9, 27 여기서 주, 주의하세요 3, 9한 자리 두 자리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3, 9, 20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20에 대한 보수 빼고 8, 4, 27 해서 117입니다 다음 6, 8, 48, 6, 7, 2, 42, 522, 네다 해봤습니다. 주상곱셈은요, 제가 중요한 건 일단 곱셈이 다 외워져 당연히 외워져야겠죠. 그리고 더하기 모두 할줄 알아야 돼요. 앞에 기, 기초 배웠던 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리점 잡기 매우 중요합니다. 자리점을 잘못 잡으면요, 숫자가 428이 될 수도 있고요. 4 42.8이 될 수도 있고 4280이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리점 정확히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산 순서는 큰 자리수부터 계산. 요게 편해요. 자리 자리점 잡는 개념만 알면 돼요. 그리고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뒤로 뛰어 놓는다. 요거 잘하고요. 0이 나와도 한칸 뒤로 뛰어 놓는다. 요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요네 가지만 기억하면요. 어, 나눗셈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완벽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본 운주법을 정확히 인지해 두면 요 심화가 들어가도 쉽습니다 곱셈을 정확히 해 둬야지 나중에 나눗셈 할수있고요 나눗셈을 잘 하면은 나중에 4학년에 큰수 나눗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수 나눗셈 할때중요하고요큰수 나눗셈을 제대로 해야 그 이후에 나오는 연산 들 혼합계산 분수 계산 모두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측 연산 기초 사측 연산 절대 무시 하시면 안됩니다 친구들이 정확히 할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산을 할 때는 세로 샘도 반드시 병행시켜 주세요 세로샘 제가 풀어도 저도 오답 나옵니다 연산은 그냥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그냥 척척 척풀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연산은 제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은 속도도 느려지지만 착각하거나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숫자 정확히 써야 되고요 자 그럼 곱셈 오늘 배운 거 제가 한번 아무 말 하지 않고 주판을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요런 속도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질문 사항 있으면요 댓글 나눠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로 정확히 기초부터 차례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나눗셈 한번 배워 볼거예요 나눗셈 너무 재밌어요 주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울수록 어려울수록 재미있답니다 자 친구들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